네이버에서요,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면은요, 광고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라는 플랫폼이 나와요, 네이버 광고라는 플랫폼.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 광고라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에 네이버 광고를 썼던 분들은 아이디 비번을 따로 회원가입을 했고요. 요즘에 기존에 중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번 로그인 하는 거 있죠, 그죠? 기존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 해버리시면 돼요. 과거에 저처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과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했거든요. 별도로 가입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로그인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로그인 되셨어요? 네, 요런 화면 나왔나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광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있구 광고 관리 시스템 두 개가 있어 보이세요? 우리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광고 관리 시스템. 옛날 거는 이제 안 써요, 요즘에는요. 안 쓰고. 그리고 여기 비즈먼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요, 클릭당 비용이 나가요. 키워드에 따라가지고. 그, 최저 금액이 클릭당 7 0원이에 70원. 근데 이제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그죠? 이게 광고가 나가겠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광고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 본.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기존에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10만원 정도 넣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10만원 정도 넣고 테스트 해보는 거고. 그고 여기 아래쪽에 가상계좌 만들어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기존에 창업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해야 될 때는 여기 돈을 넣고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다돈 보내고 해야 돼요. 네,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광고 시스템 보이죠? 광고 시스템? 광고 시스템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광고 시스템. 자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면 광고 시스템 들어가면 자,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 여기 광고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찾으셨나요? 네, 광고 만들기.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총 다섯 가지 유형이 나와요. 보이세요? 자, 파워링크는 시간이... 근데 가... 근데 설명할게요. 보여주지 않고 파워링크는 아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게 되면 파워링크 광고에서 클릭당 70원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파워링크인데 거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쇼핑은 우리가 지금 뭐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쇼핑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컨텐츠는요. 컨텐츠는 블로그나 포스트나 카페에 보시면 은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나오죠. 그거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나 카페나, 어, 그런 쪽에다가 내가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으시면, 파워 컨텐츠 유형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은, 보여주는 게 빠르긴 하겠는데, 이제 브랜드 검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 쿠팡이 뭐, 쿠팡? 예. 네. 쿠팡 하면은 나오는 요거 있죠. 첫 번째 나는 요거. 이게 브랜드 광고의 브랜드 광고. 이런 거는 이제 법인이나, 큰 기업들이 광고하는 형태예요. 좀 비싸예요, 여러분. 좀 광고비가 비싸 이거는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에드윌 같으면은 당연히 하겠죠, 그죠 에드윌 안할 거나? 당연히 하죠, 그죠 이렇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브랜드 검색 유형이라는 데 브랜드 검색 유형. 요걸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광고했을 때요렇게 나와요. 요렇게요 네이버에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광고를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광고 노출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스 유형은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도 있지, 지도. 지도에 가면은 상위 노출되고 내가 그 업소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스마트 플레이스란데 가면은 지도 노출은 그냥 되게 하고 있는데 있는, 내지도 내 지도에서 내거 검색하면 제일 되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 신청해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된다고 돈 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 형태 유행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여기 파워링크 보이지 파워링크? 파워링크 클릭했어요 클릭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캠페인 이름하고 나오죠 네. <웃음> 이름 캠페인 이름 네. 여기 위에 쭉 내리면 이제 파워링크 유형으로 하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름은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그럼 나는 뭐 한다고 이거? 아무 뭐 정하면 돼요. 송길동 부동산 할까요? 네. 길동 부동산 광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하루 예산을 첫장하게되 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예산. 이게 뭐냐면, 하루에 광고가 내가,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충전해 놨어요. 100만원. 근데, 하루 예산치를 설정 안 해놓고, 제한 없으면 하면은요, 하루에 1 0 0만 원이 다 나가버릴 수 있어요.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어, 그게 이제, 어, 내가 정말로 좋은 현상에서 1 0 0만 원이 다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에 돈이, 거기 광고 마케팅병을 다 써버리게 되면, 하루에 다 나가면 나머지 29일 동안 광고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한 없이 이렇게 내가 광고비를 제한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광고는 제한 없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근데 초반에는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요. 그래야지 테스트 겸 이게 광고비가 하루에 얼마나 소진되는지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초반에는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많은 정도 제한 두고 하면 10일 정도 그죠? 어,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자, 저는 뭐 굳이 상관없으니까 제한 없이 갈게요 더 밑에 보시면 고급 옵션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예, 고급 옵션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오늘부터 계속 광고할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광고를 할 거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면 오늘부, 오늘 네이버에서 생연딱 떨어지면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일주일 뒤부터 광고할래라고 해그 시점에 따라서 광고할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정해놓고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도로 왕창 쏟아부어가지고 한 번에 팍 광고하고 땡길 수 있잖아요. 특히 입주장하는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해요, 입주장하는 경우에 입주장할 때 그때 막 광고를 때려부어 쏟아부어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해서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저장하고 계속하기. 저장하고 계속하기. 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글 이름이 홍길동 부동산 광고를 했고 저는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파워링크 광고해서 그 키워드 광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할까요? 키워드네. 그냥 키워드 광고할까요? 키워드? 네. 키워드 이렇게 할게요, 키워드. 네. 자, 되셨어요? 그냥 광고 이름 정하는 게 이름, 내가 찾아야 되니까 다음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즉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으면 내가 이런 게있잖아중개업소를 하다보게 되면요. 은 내가 A는 라 아파트 단지에 있어,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A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광고하는 거 하나, 이해 되시겠어요? 그 옆에 B단지가 있어. 그럼 B단지 이름으로 광고하는 거 하나 나눌 수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는 내가 A단지를 많이 홍보해야 되면 A단지만 돈을 쏟아보고 한 번에 탁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죠 어떤 날은 B단지를 홍보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죠그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 이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름만 그냥 내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정해놔야 거기서 내가 뭘 했는지 알거 아니에요 어떤 걸 했는지 그래야 다음에 그걸 갖다가 본격적 으로 광고를 돈을 더 줘서 때리는지 그죠? 아니면 다른 걸 광고에서 비를 또 쏟아볼 건지 정할 수 있으니까 개념이 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밑에 보시 url 보이시요 url? url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가입해서 쓰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나 블로그에 있 주소가 나와요 즉 뭐냐면 자 네이버에서요 이렇게 에듀윌을로 검색하면 은 검색하면 에듀윌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동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자 대전지옥 만약에 마포구 아까 뭐였죠? 한강? 푸르지였나? 마포, 한강, 푸르지오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링크 광고가 나올까지 지금 우리 이거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는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소 그 주소가 그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있는거 등록하는 거고 새로 만들기로 홈페이지가 없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블로그 주소로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을 해줘야 그죠 그 뒤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 이제 본인 블로그 bog.naver.com 그래서 자기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본인의 홈페이지가 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URL 사용 보이요 사용 이걸 쿡 눌러놓으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이 블로그 주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 주소로.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기본 입찰가가 70원. 이건 그대로 냥그 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니 그냥 손대지 마시고 입찰은손대지 마시고요. 하루 예산은 아까랑 똑같아요. 하루 예산도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이 광고 그룹에서는 하루 예산을 얼마나 정할 것인지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죠. 홍길동 부동산의 캠페인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이 A라는 아파트 광고할 수 있고 B라는 아파트 광고할 수고 C라는 아파트 광고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A라는 아파트 광고할 때 광고 비용을 얼마 줄 거냐? 하루 예산을 얼마 책정할 거냐? B라는 거할때 얼마 책정할 거냐? 이 나누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요어이새 광고 그룹 안에서 하루 예산이에요. 이해죠근데 헷갈리니까 가능하면 제한 두지 마세요. 특별한 게 아니면. 근데 여러분은 초반에 할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많은씩 제한 들어도 괜찮아요. 많은씩. 됐어? 네. 됐나요? 네. 네. 그죠 앞에 한도를 정해놔버리면, 제한 없으면 그래도 그 앞에 한도에서 한때까지밖에 안 가겠죠. 당연히. 큰, 큰 쪽에서 막혀서 가겠죠. 당연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옵션 보이세요? 고급 옵션. 네, 클릭. 자, 이러면 조금 더 그, 어,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매체는, 당연하겠지만 모든 매체의 단도체 여러분들이 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네이버에만 광고 된다 생각하는 여러분 각종 언론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온갖 노출을 다 시켜줘요 네이버가요 이,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저게 모든 매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매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노출 매체 유형 선택 들어가면 이렇게 어디 어디에 할 거냐 개별 선택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어느 쪽에다 노출할 거냐 이렇게 쭉 선택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이해 되셨죠? 네 밑에 내려가면 밑에 들어가면, 노출 지역이죠. 자, 지금 내가 땡땡 공인중개사무소라고 검색했을 때, 후실동 부동산 검색했을 때, 전국의 제주도에서 검색하더라도 내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만 검색하는 사람들만 내게 나오게 할 거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물건이 잘 들어보세요. 내 물건이, 내가 만약에 판매하거나 물건, 또 내가 홍보해야 되는 대상이, 굳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물건을 사지 않아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그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왜? 클릭하면 돈 나가니까 전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궁금해서 클릭해볼 수 있잖아요 나오면 그때마다 돈 나간다고 그거를 광고 그, 그 지역을 여러분 정하시는데 어, 다행히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노출돼야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국에는 있 모든 지역 노출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노출 제외 지역, 그다음에 노출 지역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대도 정할 수 있어요, 시간대 이거를 기본이 모든 요일 시간대인데 노출 요일 시간대 보이세요? 체크 한 다음에 이거를 새벽 시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새벽 시간을. 이렇게. 새벽 시간 없애버리고요. 저녁에도 10시까지만 받든지, 9시까지만 받든지. 이, 해되나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진짜 새벽에 전화 온다니까요, 보통 하시면. 음.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 우리 교육생 분 중에서, 새벽 4시에 저한테 문자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현재 기수예요, 여러분. <웃음> 지금 현재 수업받는 기수 중에서도 새벽 4시에 저한테 문자하고 그러세요.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설마 그 시간에 왜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어, 그 시간에 문자가 와요, 진짜. 요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새벽에만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오죠. 그때 혹시나 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 제, 잠자다 도막제 핸드폰 찡찡 대거든요 <웃음> 진짜로요. 그래서 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일을 보는 시간에는 검색되게 해주고. 일을 보지 않는 시간대에서 검색이 안되게 만들어버리면 낫겠죠, 그죠 그러면 전화 오는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새벽 시간에는 전화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내가 먼저 일요일날 쉬어 그럼 일요일날 전화 받기는 좀 그래 그러면 일요일날은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없으면 절대 로안 돼요 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안 받는 건 맞는데 주말에는 전화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대 정하는 거 시간대. 네. 시간대 정하는 거예요. 내려볼게요, 마지막. 네, 우리는 내려서. 입찰가는 설정하지 말고요, 그냥. 아, 총치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성과 기반 놓출려고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제 됐나요? 그리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보이세요? 클릭. 그러면, 1차 광고 만들기가 끝났어요, 이제. 일차 광고 만들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키워드 등록하는 게나 키워드 그죠? 보이세 키워드 여기에서 이제 홍길동 부동산 검색하게 되면은 검색되게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키워드 등록하는 거예요 마포 한강 푸르시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키워드를 쭉 등록한 다음에 만드는 건데 시간이 20분이 후딱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 그룹 만드는 거 있지 그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이제 광고 그룹에서 키워드 만들고 그 다음에 소재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광고가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